미스터트롯2 탑세븐의 공식 화보집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멤버별로 나뉜 미스터트롯2 화보집은 4월 14일에 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화보집만 포함된 기본 구성 외에 각 멤버의 브로마이드 5장, 포토카드 3장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포켓 거울이 포함됩니다. 사전 예약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고요. 인터넷 서점인 예스24에서도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판매가격은 49,500원으로 배송비는 무료고요. 지금 예스24에서 사전 예약하면 4월 15일부터 발송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발송이 시작되면 약 2일 이내엔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